우리에게 주실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 붙드시고또 주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테인데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를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피해야 되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인지를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의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삶은 이러한 삶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막 살아도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인 이신삶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조심조심 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합니다 이세 가지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방탕함과 술취함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탕함과 술취함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술 먹고 그냥 술에 취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고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보면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술에 취해서 방탕한 그러한 모습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9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자기 욕심대로 행한다는 라 거죠 감각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 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방탕함과 술 취함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술을 먹고 취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감각 없이 모든 삶을 자기 뜻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방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방탕한 삶에 다름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처럼 거룩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비방하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마치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 땅에서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원하는 욕심의 육신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이방인의 삶이요 그러한 삶이 무법하고 음란하고 정욕스럽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봤을 때에 이 방탕함과 술취함은 육체적이고도 아주 정욕적인 그러한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정력적이며 믿음 없는 사람처럼 감각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끔 이러한 삶을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탕하고 술취한 삶의 이 결과가 어떠하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이죠.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은 부드러운 심령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메마르고 또 감사와 기쁨이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이제는 영적인 감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이제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되었다는 라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탕함과 술 취한 삶의 그러한 모습들은 점점 우리의 이 부드러운 심령을 돌과 같이 딱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함이나 기쁨도 사라지고 마치 메마른 심령처럼 그렇게 살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런 무뎌진 돌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그 능력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짜증내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보냈습니까? 라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던 것입니다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마음이 둔화해진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마치 이방인처럼 믿음 없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방탕함과 술취함은 이러한 마음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돌과 같이 되어서 반응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행복임의 축복인데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의 목적이 있으며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런 방탕함과 술취함에 빠진 믿음 없는 불순종의 삶을 조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우리도 마치 믿음 없이 살아가진 않습니까?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믿음 없이 살아가면서 불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감각 없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지도 못하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땅의 지체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 스스로 조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 말씀은 생활의 염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방탕함과 술 취함 보다는 소극적인 죄입니다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염려라는 거죠 지금의 시대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살아가기에도 정말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조심하라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 때문에 염려가 되거나 걱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나라가 지금 멈춰 서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이 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 점점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또한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방탕하고 술 취해서 결과적으로 마음이 둔해진 것과 똑같은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생활의 염려도 처음에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 하나 염려하고 걱정한 것인데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우리의 마음에 쌓이게 되면 그러한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돌과 같이 만들게 하고 또한 피피하게 만들고 메마른 심령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활에 대한 염려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날을 고대하지 못하게 하고 반응 없이 마음이 메마른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생활하면서 그 염려로 말미암아 너희의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불안했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염려와 걱정을 모두 다 나에게 맡겨라 너희의 쓸 것, 너희의 먹을 것 너희가 먹고 마실 모든 것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할 때에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죄된 삶, 마음이 굳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철저하게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말씀해 보면 또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말씀합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는 삶이 있다면 목표 없이 믿음 없이 불순종함에 살아가는 삶이 있으면 그런 모든 삶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 염려나 걱정이 되면 그러한 생각과 마음까지라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러한 본분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하는 그런 모든 죄악된 불순종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해하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야지만 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무릎으로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울 때도 또한 평안할 때도 어느 순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능히 피할 수 있고 능히 이 마지막 달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도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감각하게 되어서 이 시기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지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될 때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기도할 줄 알고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살아갈 신자들에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방탕함과 술취함이 있느냐 이방인처럼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가 그런 모든 삶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영혼과 마음이 더럽혀지면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여서 거룩함으로 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지는 이 순간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역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또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 맞이할 날을 고대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 힘들어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주님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있어라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너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아니 하도록 그 죄된 것을 피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죄된 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더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 오실날을 고대하며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